콩콩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아 지금 태양해지고 있어요. 보이나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반바지 입었어요. 이제 여름 오니까 더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색도 파란색 프린트로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그럼 이따 밥 먹을 때 봐요.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96..96 96 와이파이. 연결됐다. 이번 홍콩에서는 와이파이 담당이 원우입니다. 원우가 잘 챙겨 다니더라고 <웃음> 저랑 오늘랑 커피 모자 뭐라고? 출국 전에 같이 샀어요. 아, 어, 이거 출국 전에 같이 샀다? 아, <웃음> 신발 큰이 모자. 택시 잡다가. <웃음> 택시 잡다가 갑자기 혹시가모자 가게에 딱 들어왈래. 어? 나 이거 하나만 사줘 이러니까. <웃음> 그게, 그게 어디시안 잡혀가지고 어. 뭐냐 택시 진짜 안 잡히더라고. 그 나와서 잡았지. 어. 어. 저희가 오늘 출국 전에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또 만나요. <웃음> 네, 저는 지금 호텔 방에 도착을 했고요. 혼자 방을 쓰게 돼서 이렇게 혼자 지금 방을 쓰는데 와 혼자 방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방. 왜냐면은 <웃음> 숙소에서도 버논이랑 같이 쓰고 그해 해외, 해외 다닐 때. 해외 다닐 때 맨날 쇼양이랑 쓰고 이러다가 여기서 방을 혼자 혼자 방을 쓰게 되는데 형! Yes. 형 우리 룬 서비스 먹자! 그래! 형 방으로 갈까? 어 방으로 와! 오케이 알겠어! 아잉! 네. 저씨 방? 형! 왜문안 닫아놨어? 나 나도, 나도, 나도, 도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스파게티 여기겠지오디 아, 이 밑에 도 있어. 아, 이거 열면 되는 거야? 어. 응? 아 어? 어, 뭐야? 어, 예스! 어, 스파게티? 파스타? 어, 아, 어, 예스! 아, 아, 아. 어, 나 먹기. 게 어, 언니 혼자 먹기 심심했구나 응, 음, 맞아. 와, 이거 탕거 아래. 탕이 맛있어 보인다. 그게나 으흠. 어 카레. 와. 동물 맛 맞죠? 이거 한번 보세요. 뭐 연어샐러드? 뭐? 되게 에 음. 메뉴들이 애들이 당분간 좀 풍성해진다. 그러면 음. 어떻게 혼자 쓰니까 기분이 어때? 형이 보고 싶어. 그치 나도 음. 음. 나도 사람 보고 싶어서. 이게 혼자 안 쓰다가 혼자 쓰니까. 응. 나도 항상 혼신을 쓰니까. 사실 이 보고 싶어. 집에서는 응. 맨날 혼자잖아. 응. 그래 나 집에서도 아, 그러네요 <웃음> <웃음> 근데 이 과자가 제일 맛있지. 음. 응. 나는 튀김 좋아하는 것 같아. 보시 형이 한입 킬러지. 보시 아, 형 한입 킬러지. 나인 아, 킬러. 형은 한입 들자. 보시 형 맛있어요. 누나 먹으면 그 맛있어. 그거 맛있어? 어디가 이거, 이거 그거 맛있어? 그냥 <웃음> 그냥 한입만이라도 그냥 그냥 한뭘 물어봐. 나는 나는 음식 갖고 안 그러는데 내가 뭐뭐 뭐 먹고 있는데. 그 콜라가 진짜 조금 나왔어. 어. <웃음> 근데 그 콜라 맛이 약간 아 약간 그러니까 남은 콜라 어. 약간 얼마 없는 어. 왜냐면 나는 이, 이거보다 이게 조금 느끼함을 없애주는 음. 그런 역할을 주니까 원래 이게, 이게 너무 맛있어. 이렇게 콜라가 됐잖아왜 이렇게 옮겨진 줄 알아? <웃음> 마시려고 이거 먹어요. 아 여기 늦겠지. <웃음> <웃음> 아, 마지막 것도. <웃음> 아, 이거 이거 마셔. 아니 형 이거 마시면 또 싫어하지? t 저 u r e 냉장고가 t s 있을 e I'm not sure. i 야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한 시간 반 정도 잔것 같은데 일단 또 5시간 뒤에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가 14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그 14시간에 다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홍콩에서 올 때는 좀 일부러 많이 안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라운지에 들어와서 멤버들은 저기 뒤에 있고요. 한 4시간 정도 대기를 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뭔가 아, 아침에 이렇게 지런한 느낌이다. 음. <웃음> 나안 잤어. 아니 애들 뭐다안 잔다고 서로 아. 뭐, 뭐막 서로 깨워주자 막 이래놓고 딱 아, 그 옆에 쳐다보니까 아. 다 자고 있어. 었한 <웃음> 시간 참았어, 한 시간. 아, 중간에 못... 난, 난 응. 나 중간에 고비가 왔었건데? 난 출발해서 하자마자 바로줬어나 중간에 고비 왔었는데 음식 가져다주면서 깨워주더라고. 왔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일단 아무튼 저희는 중간전간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아, 아니, 안 해봤구나. <웃음> 여기, 여기, 여기. Yeah. <웃음> <웃음> 여기 순. 어. 이제 에어비암이 도착했습니다 예스 yes, 예스 yes. 이번 주에도 저랑 민기와 같은 반을 씁니다 지금 이 반은 정말 예뻐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너무 예뻐 오, 너무 좋지 오, 좋다. 내 최애템이야 자 이제 이제 우리 옥자 한번 가볼까요? 짜란 너얘또데꺼 또 아니야? 얘 업그레이드 됐네? 어.. 이거.. 그..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얘 충전시킬 수 있어. 진짜? <웃음> 이동 배터리야 이게. 우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메일 수도 있어. 내일 이제 공항 갈때얘를 들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별로 그 쉬는 시간 없어서 민규가 옷이 굉장히 많이 가져왔네. 너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오늘? 그니까 러 나는 이 두.. 나는 색 별로 안 가져왔어. 며칠 없으니까. 예 yeah, 우짱. 따라가자 빨리 이제 우리 빨리 나가자. 알았어. 네 지금 저희가 요요.. 그.. 스토어. 스토어. 에왔는데 네.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지금. 자기가 진사람. 이 나머지가 코디해주는 옷을 입고 한국에 갈때 네. 입고 가기 한국에서 도착해서 저희 숙소에 네. 도착을 할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좋겠다 안, 안, 안 내면 준거 가니까 진잘하겼습니다안 내면 신거 가니까 이쁘다 없이 걸릴 것 같아 <웃음> 안 내면 준거 <진거>, 가니까 <웃음> <웃음> 그럼 저는 지금부터 쇼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 사는 것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거 알지? <웃음> 그럼, <웃음> 그럼, 그럼. 그럼. 네. <웃음> 아 진짜? 그럼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 재밌어. 바지는 편하게 약간 장어 쪽으로. 이난 핑크도 괜찮은거 같아. 야잘 골랐다. 잘 골랐다. 아, 잘 골랐다. 러블리하잖아. 어, S 사이즈 러블리? M 사이즈 정도. 이게 어차피 고무여서 음. M이면 될거 같아. 음, 이건 맞지. 어. 29달러 이거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3 어. 와 이거는 약간 블랙으로. 이거 도 3만원 블랙으로. 시 시크한 시크한 어, 정도.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3만원 이원정만원 정도. 만원 이거 와만원 정도. 만원 정도. 쓸만같 정도. 3만원 정도. 3 이거 귀엽다 모자 귀엽다. 아니 근데 호시가 이옷그 핏이 좋아가지고 뭘 입어도 괜찮긴 하지. 오오 이거 귀엽다. 여, 여, 이거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이거, 이거. 멋있어 이거다. 어, 얘거 이거다 이거다. 여기다가 좋아, 검정 이거. 딱 여기에 티셔츠만 딱 검정이면 돼. 아니 뭐야? 그자. 예쁘게 옷을 입. 예쁘게 옷을 입. 예쁘게 입어. 이거 이거 보자, 이거 이거 모자. 이거 그 이거이 있는데 이거 잘 고르네 자유의.. 아니, 이거 이게.. 기보면 자유의 <웃음> <비에 한. 보다>. 여신상 이게 딱 밝은 느낌이 좀 핑크면 잘 맞고 흐느라 흐느라 한게 이거 좋아 좋아 좋 이걸로 가자 티나 모르고 해볼 이게 1이0 0원나 <웃음> 지금 너무 기대돼 나 진짜 너 너무... 이거 한 20만원 씩도 나올 것 같은데? <웃음> 너무 기대돼, 지금 진짜 아, 이제 티셔츠만 사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 너 자꾸 뭘 발견해봐야 지마 <목소리> 어, 이런 도킹이면은 떡볶아인데? 응, 그.. 그.. 그.. 그.. 저.. 저.. 저.. 이.. 이거.. <목소리> <목소리> 제가 호시 <호시지감> 지갑 열렸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너가 있는 옷이야. 어, 쇼핑했다 그래. 생각하면 돼. 아, 아, 아, 어. 내 팔찌도 원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저희 3팀은 이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오늘 저희 3팀이 가는 곳이 세시마켓 또 아, 어디죠?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네. 여러 곳을 가는데 계획 세우지 마요. 계획이, 계획 있...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 그냥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굳이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 계획파, 계획, 계획, 무계획파. 파. 어 그러니까 그게 이안케면 가면... 3팀에서도 팀을 나누자. 번호야넌 어, 뭐니? 어? 넌계획판이무계획판이 여행 갈 때. 나? 음. 나 약간 반반. 반반. 어. 오케이 너도 딴 팀이야 그러면. 아, 이렇게 세 팀으로 <웃음>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3 팀입니다. 아, 세 개의 팀.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의 조장은 민정한이다. 아니. 민정 네 도겸이야. 도겸. 어. 도겸아 우리, 어. 조장은 도겸이. 도겸이. 우리 팀의 도... 조장은 도겸. 도겸이. 왜냐면 도겸이가 거침없이 그 유닛의 부속성 유닛의 리더기 때문에 거침없이 한번 오늘 이끌어보라고는 의미에서 고겸이가 이렇게 조장을 받았 우리 팀의 조장은 너야 자 오늘 저희 여행의 제일 포인트는 이제 중급 음식이 될것 같고요 와우 지금 이곳은 미흥입니다 아 먹방으로 끝을 내버리죠 네네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난 정말 오늘을 너무 기다렸어 그걸 어디간다나고 배터리 오신... 파크 배터리 파크? 쉴링하는 어. 공간인가 봐 우리 우리 세 명은 배 타고 그때 들어갔잖아 아, 그 우리 다 왔지 그때 자 지금 저희가 지나는 이 터널이 그거예요 이제 맨하튼 쪽으로 들어가는 터널이죠 오오 네. 그래서 이제 밖이 쪽에 있는 유저지에서 이제 그강 밑으로 이제 터널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죠 맨하튼 쪽으로 와우 <웃음> 라고 어제 기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래요 오 터널이? 네 우리보다 나이 많네요 훨씬 많을걸? 남양주에도 나보다 나이 많은 터널이 있어 야 그래도 우리 팀에 언어, 아, 언어를 마,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네 다행이다 그래도 슈아 있어서 어떻게 여기 영어 못하는 못하는 그팀 있지 않나? 한 명도 없는 팀? 민규 있어 아 민규 있구나 아 민규 괜찮아 자신감이 넘쳐서 괜찮다 응. 뉴욕은 그런 거 많이 없어? 푸드트럭? 푸드트럭, 푸드트럭? 많이 있을까? 형 이거 쓸래? 아니, 어, 형 이거 쓸래? 어나 이거 쓸게 나 쓸래 줘 자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지금 뉴욕 도시 한복판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 건물들이 감성이 좋은 것 같아. 저런 딱 저. 저런 건물들이 그냥 자 그런 걸 건감이라고 하죠? 건감건감건감 어? 와, 봐봐, 이거 저것저 뭐야? 헉, 국기들이 와, 엄청 많아. 좋습니다. 저기 대한민국 국기 있다. 아, 아 진짜? 저기 있어. 어, 저기네. 이제 내려가볼까? 돌어서저로 돌아가보자 내려가보자 배고파 야, 확실히 이게 구조물들이랑 조형물들이 어. 아예 느낌이 달라 나라, 나라봐다 맞아 맞아 너무 신기해 지금 응. 야 여기 진짜 높아. <웃음> 우와 대박 이거 카메라 이렇게야 담겨 진짜 사거리 느낌이 너무 나르다옷시도 느낌이 아예 달라 서울이랑 그지 맞아 나리오 이 <목소리> 저런 신호등 감성이 너무 좋아 나도 카메라 챙겨 올걸 꺼봐 <목소리> <까만. 목소리> 여기 그 신호등 건널 때 건물 사이가 너무 이뻐 <목소리> 건물들이 높아서 그런가? 나는 뉴욕 가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어, 우리 엄마가 미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저막 CSI나 이런 걸 보면 어. NYPD 차들 있잖아요 이거 어. 실물로 보니까 신기하더라 그치 그치 어. 아 뉴욕이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NYPD 딱 적혀있으니까 와 멋있다 이거. 신기하지 시장 도착. 시장 도착? 아싸 저거요 저거요? 건물? 어 엄청 특이하다 예쁘다 배고프다 저희 지금 이제 여행을 하기 전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아이템을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어 oh, 하나에 7 달러네. 오, oh, 오늘 나골라줘 그러면. 알았어. 약간 어떤 스타일 끼고 싶어? 이거 어때? 오, oh, 좋은데. 땡큐 어 약간 별로데이 <웃음> 친구랑 좀잘 어울리. <웃음> 어이 친구 이 친구랑 잘 어울리는 거. 아 어, 오케이. 오, 햇빛이 진짜 뜨겁긴 뜨겁다. 네, 그래도 끼워야 돼. 어? 어, 어, 어. 어? 그래도껴야 한다고? 어. 어. <웃음> 아니 누리고 아니, 그래. 신게 아니라 햇빛 뜨겁다고. 그래 <웃음> 그래 그러니까 <돼>. 눈도 뜨거워져. 어디 <웃음> 걸었어? <웃음> 네, 네, 어, 좋아 좋아. 아형껴어나나 아, 괜찮아. 나안껴어아 그럼 나도 괜찮아. 어? 뭐야? 좀 편겨? 나만 편아 어. 도겸이 한겨. 너, 손... 너너 멋쟁이잖아. 도겸 멋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 받쳐. t h 땡큐. k y o 현지인 같았어. 아 너무 이쁘다. 선글라스 잘 샀다. 선글라스 이쁘. 어. 고마워, 혼나. <웃음> 아니 아니. 야 저기 그래. 이제 하이랜드 왔는데 건너는 길인데 음. 이렇게. 여기가 진짜 이쁜 거래. 음. 여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한장 더. 하나, 둘, 셋다 하나, 둘, 셋 도선 오! 야. 야왜 이렇게 이쁘게 나와? 하나, 둘, 셋 <웃음>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조형물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아는 건 없지만 아는 척하는 일원 그 철도가 보이네. 철도가 여기가 어. 우리가 지금 걸어오던 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어. 이제 여기 나 철도가 거야. 보이는 거야. 어. 어. 야 여기 되게 멋있다. 그렇지. 어, 같이 사진 을한방 찍자. Go. Let's go. 아하 <웃음> 아 <웃음> 여기 <오>. 보인다. <웃음> 와. 저기 자유의 신상. 음료수 아이스크림 살까지그까 아,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음료수나? 네, 하나씩만 좀 먹을까? 1, 2, 5, and then, Thank you. 아, 현금이네. Guys. 아, 이따 이따. 현금이있어요 아, 이 This. 아, 그 음료수? 사게? 그래. 어, 네, here. 아이스크림도 곧같 c 아이스 r This one. Okay. This, this one and this one one one o e a i g h o 굉장히 시원해 보여 시 p i n e a 14 14 14 14 14 17 o k a 14 so thank you thank you 오어음 right. <웃음> oh. uh, 음. 빵. 빵같아 우와. 살 어, 것 자유의 와, 살것 같아. 자유하시 야, 자유신상딱자유하자유자유여신 안녕하세요. 자유이라다하나랑 <웃음> 레모네이드 하나랑자유스 What is this? That's ice chime. Ah, 아, 아, 아, ice c h i m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n k you. w e l c o m e 와, 아이스. 아이스티가 아이스 아니야. 그 뭐야? 그냥, 약간 티야. 그냥 티야. 그냥 아이스 티. 그냥, 그냥 그 녹차야. 진짜 그냥 차네 어, 내가 생각한 레모네이드 나아 진짜? 바니셔? 배리셔 음, 아. 계속 앨범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여행하는 시간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치 사실 최근 스케줄이 해외 스케줄 끝내고 또 한국 가서 바로 준비하고 또 다시 여기로 고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스케줄이 많았지. 어, 많았지. 맞아. 맞아. 지인분들도 요즘 뭐 해? 이렇게 물어봐는데 그냥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웃음>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둘셋 와, 잘 나왔다. 봐 봐. 나잘 찍은 거 같아. 디노가 사진 찍어 줬어요. 나잘 찍은 거 같아. 너도 이거 봐봐 그럼. 요리 동안 누워 있어서 이렇지나잘 나온다. 한 코씩 찍어봐봐, 형. 진짜 잘 나와. 난이 카르마를 찍으면 뭐 얼굴이 좀뚱뚱하게 <웃음> 그래서 약간 옆모습. 화면을 보는 느낌. 반대쪽. 뺏긴 네,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실게요, 카메라. 아, 예쁘다. 내가 예뻐서? 초식 잠깐 빠져볼게요. <웃음> 뭐야? 오케이. 가자. 굿 가자 가자 자자자자나이 색깔 색깔. is it? t a t t Ten d o l l a r Ten a n o a l s t t l e o a 이나 이거 This color and this color, this, this, yeah, okay, yeah, yeah. this color, terus, t e r u r u l o e r u s terus, t e u s t e r 아이 e r 림 e r s t e e r r e A strawberry, strawberry, chocolate. 형은? Huh? 우리는 나랑 같이 먹자. That, oh. yeah, we we'll order a cone. 나는 컵. 컵? o 오 okay, I'm sorry. Then we'll get the chocolate chip vanilla and this chocolate one in a cone. d 라 d 라 d 라 d 저는 <웃음> <웃음> strawberry. 우 니가 멋있게 주문을 해줬어. 아 나도 외국인들이 온다면 한국에서 멋있게 주문해 줄수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 같은 거지? 아, 그치. 아 여기 딸기랑 초코랑 저 오레오 하나 주세요. <웃음> 어, 어 멋있는데. 아, 이건 이건 커브로 아, 주시고 이건 커 아, 멋있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건 하나는 커브러 하나 주시고요. 두 개는. 오 장원영 멋있는데? 오 좋아, 잘했어. 오, good. 아, 기본이 좀. 어, 기본이죠. 약간 이런 오. 이런 느낌. Thanks. Oh, wow. I didn't know. Oh, so this is how it works. And actually, I thought like, we'd get like, one cone for one ice cream. You yeah, can have two. Yeah, can I get one more of this? e a t o n u e c y a y o n e f t h o s I'm i e o h i r i o n t e u i c n e c o r e t h a i s o m w e g o t h t w i o y e i n t a u h c a n w o e g t h e t c i s o h a t h n i g a e to s n e more. i g o f t h t i s y e a h i 가주문 e 잘 o 하나봐 네. 이렇게 주셨어. 아, h a v 가 멋있게 주문을 하 i 못했어요. more. I'm going to h a p p 밥 먹을 때 일단 좀막 보면서 여기는 랍스터 샌드위치가 그때 유명하다고 들었어. 랍스터 들었었어. 샌드위치? 어, 맛있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아볼 때 랍스터 샌드위치 음. 막 그때 막써 있었거든. 었 만약 발견하면 그럼 걸로 가자. 그래. 여기 음. 약간 음식점도 있고 뭐? 화난구에 섞여 있는 거구나. 여기 너무 잘돼있다 응. 어. 대박이다. 너무 이쁜데 내가 생각했던.. 여, 여기 쿵당 좀 찍어볼래요? 응. 음. 너무 괜찮다, 진짜. 응. 우리가 응. 팀 나눌 때 내가 아빠한테 그 여쭤봤어. 응. 우리 이제 1팀은 여기가고 2팀은 여기가고 3팀은 여기가는데 어느 팀 가는 게 좋겠냐고 응. 3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바로 첼시마켓 때문에? 첼시마켓이랑 그리고 첼시마켓 말고 우리가 또 있다가 가는 곳들이 응.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 베슬? 배슬. 어, 베슬이랑 응. 그냥 아빠가 뉴욕에 오래 살았으니까 응. 이쪽이 약간 지금 음식 쪽 좀인 것 같아, 지금. 네, 예, 완전 푸드코트야, 지금. 음. 어? 랍스타 와우. 네. 크랩 와우. 와우. 와, 각종 해산물이 다 있어. 오, 연어. 여, 여기도 주문한다, 여기서 주문한다. 네, 여기 여어 메뉴야. 아, 오케이. 랍스터 롤 저게 그거래. 프린 케이크 샌드위치가 뭐야? 꽃게 케이크 샌드위치요? 근데 저는 핫 샌드위치인데 그냥 케이크는 그냥 이름만 케이크인 거고 그냥 게 샌드위치야 먹어볼래? 뭐 그럼 나는 프라이즈이크드 크랩 샌드위치 fried, soft, shell, 난 crab, 뜨거운 거 먹을게 정확한 거? Oh. 그러면 다 우리 다 똑같은 거요 어. 형 이거? Hi, u um, this is where we order, right? We'd get, um, three lobster rolls and one fried soft shell crab s a n 샌드위치 Okay 먹자 나온 거야? 어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 야가봤 이게 롤인 거 같은데? 이게 3개여가지고 아 그렇네 아니 그냥 이게 차가운 건가 보다 와우 허. 아니 안에 아, 꽃게가 있는데 <웃음> 나 지금 깜짝 놀랐다 얘 아, 약간 로봇 같아 뭔지 알지 <웃음> 나스 샌드위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랑구. 어봐 오, 맛있어. 맛있어? 난이딱 열었을 때 얘가 정말 <웃음> 걸어, 걸어 다닐 줄 알았어. 거의 그 정도로. 어, 갑자기. 어, 나다 <웃음> 시켰다. 고 그거면 그거 어떻게 먹냐? 아, 이걸 다 먹는 거네. 먹는 거야? 응 다리 와, 튀겨져서 나왔어. 그 소프트 크랩은 다 먹잖아. 약간 그런 건가? 아,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게 다리. 진짜 나게 다리 하나만 뜯어줘. 이게 진짜 아,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음맛있지잘 <목소리> <목소리> 음. 먹는다.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괜찮다. 사실, 랍스터 샌드위치라 가지고, 살 많이 안 들어있고, 그냥 약간, 아. 묻혀가지고, 이게, 그냥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살도 너무 아, 맛있고 어, 너무 맛있다. 나는 이 젓가락 받침대가, 올리란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이거?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지금 되게 귀엽긴 하다, 이거. 어. <웃음> 정말 나중에 꼭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드니추 <웃음> 그러게, 형, 형게 진짜 맛있다. <웃음> 음. 자, 수작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먹먹, 먹먹, 사실 하나? 차이나타운은 준영만 믿고 있어. 갑자기 준영이 차이나타운이니까 급신나지는 느낌이 나이. 차이다 음, 차이나다, 차이나다, 차이나다. 차이나, 아... 아, 저번에 나랑 디에 가던데 찾아보자. 그래?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 모 기분 좋아하 아... 바로? 어 바로 어, 들어가는 건가? 어, 어. 여기야? 아 여기야? 어 여기였어 여기 맞던데? 진짜? 맞는 거 같은데? 어 여기 맞아 좋희네 <웃음> 옛날에 뭐였그냥 그래, 그냥 너네 봤을 때 어차피 여기 다 한국어 되어 있습니다 너네 봤을 때좀 먹고 싶은 거 그냥 시켜야 될거 같아 아니 일단 그 약간 소금과 후추 돼지 갈비 하나 씩니까 그래 그거 그래 그럼 그거 하나랑 튀김 어. 게 시키자 그래 그래 <웃음> 我们这边点吧先后帮我要一个这个就是那个什么椒椒骨吗椒盐骨一个然后还有一个那个然后这叫什么炒炒螃蟹炒螃蟹炒螃蟹是有那个有酱的吗有酱的啊帮我弄有酱的呀颗粒也是大一有酱的 o k 啊 c o c o s 有对 c h i n e s 有对吧这是中国风格的招吧中国的抓啊还有那个空心菜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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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한국에 약간 자주 안 먹는 채소였어요 이거 바로 공심채야 괜찮다 나 이거 뭔지 아는 거 이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데 쌀밥? 어 맞아 태국 음식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이게 튀김인가 보다 개튀김 아. <놀람> 짜자잔 튀는게 그냥 따로따로 먹는데 돼. 콩신채? <웃음> 아 콩신채. 내가 한번 먹방만 아, 한번 먹을까? 여기 계란 섞쏙 보는 거 포인트야. 와. 계란이랑 사는 게 포인트야. <웃음>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나는 파스타. 넌뭐 먹고 싶어, 오늘야 어, 지금 고르는 중인데 난 이거. c oh, a c a n we get one spaghetti? One o m a t o Yes. One lasagna. Uh -huh. okay. Are you sharing it with u Yeah, we're sharing it with r e filming a o t people who are o i n g vlogs are all important. There are people who are e x p l a 이 n i n g all o 다 them. Or people who are explaining to them They can show them what t h e d 우린 뭐랄까? 네? 여러분 이건 빵입니다 <웃음> 우리, 어, 뭐, 우리 세 번째로 하자 뭐요? 아예 왜? 카메라 신경 안 쓰는 거 엄청 생생하고쫄깃하고 그러니까 여행 브이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응.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가는 응. 걸 이제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보 전달이 중요시하는 거지 정말 TMI지만 굉장히 런던을 가보고 싶어요 나. 아 런던 런던은 가보고 싶긴 하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내가 좋아하는 거다모그거든 아서코난 아서코난도 왜 네. 이렇게 홈즈 젤로 홈 음. 나는 유럽 시골 가고 싶어 유럽 시골? 그냥 풍경 좋은 음. 사진 보여줬던 것 같아, 그러고 그냥 그런 산 그리고 뭔가 물 있고 오히려 약간 그런 데가 더 좋겠다 뉴질랜드 이런 데잖아 나는 항상 인터넷에서 그런 곳에 찾아봐 스위스 진짜 이쁘다 뭐. 음. 네 오케이 땡큐 그럼 몇개 넣어야 돼? 그럼? 세 개? 너 설탕 그렇게 많이 넣어? 아 원래 이거 많이 넣어야 돼 아, 이건 아예 안다아 이것도 근데 그렇게 만들어 나온 게 아니라 설탕 타야 되는 거 어.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 이게 아니야 지금 키에 대한 거 없나? 조개 간장? 어간 간장 조개? 어. 이라라자 g n a r i s o t t 라 Lasagna over here. 리고 p e 진짜 맛있. <맛있겠다. 웃음> 와 진짜 맛있겠다. <웃음> uh, uh, thank thank 야, 피시아, 어 얼레도. 예스 먹자. t h 잘겠습니다 비스야 나좀 덜어줘도 돼. 너 너무 저음 봉골레 진짜 맛있어. 나 봉골레 좋아해. 조개랑 같이 먹어 맛있다 음. 리조토 맛있는데? 응 음, 맛있다 나보글레야잘 음. 맛있어 나, 나 리조토가 약간 내 스타일이야 오우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음... 와... 봉골레 너무 맛있는데... 나 이거 파스타 중에서 옛날에 제일 좋아했었어 나는... 나는 베스트... 오늘 나는 베스트는...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잘 먹었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